수심 뱀너희 아직 나 철면 수심을 모른다 나 철면 수심은 고작 요정도로 무릎꿇지 않는다 하핳 <웃음> 네가 슈렌범을 아느냐 크라디시? 와. 다른 게임 다 언급되는 와중에 단관만은 프로가 붙어 있음 이상함. 야 이게 가지고도 가네? 발견해가지고 그러니까 알도 뽑고 깔기도 하네. 공결 오케이. 모르겠다. 한번 존버하고 그러니까 여기도 쫄리는게 이러고 이러고 불기둥 쓰면 어떡하지 생각할거거든? 대마 나오면 두버라고요? 대마가 뭐지? 대마가 뭐지, 뭐지? 아 대마법사이룸? 오케이! 그렇지! 좋아 비밀 뭐야 짝게 오케이 그렇지! 정리해! 어쨌든! 승선 그만하고 그렇지! 원, 투, 쓰리! 그렇지. 나이스아아아아아! 아왜 저래! <웃음> 어! 어! 어! 이게 카드다 무친 커스텀 이게 진짜 어그로 같은데? 이게 뭐야! 아니 이런 카드가 생겼어? 개사인데 어 그래 나가. 자, 약간 국가관에 있어서는 약간 뭐라고 할까? 보수적인 편이지. <목소리> 뭐야? 갑자기 무슨 대사? <웃음> 대박 나 근데 이 버프 주면은 밀쳐내서 나 죽는다 님들 생각해보니까 끝이 않아? 버프 준걸 내면 안 되겠는데? <웃음> 아니 저게 무거운 거딱 카운터라고? 오쉣 그러면 이 역량은 뭔데? 이만나이만나이만나이만나일만나 오케이 가자 전방으로, 전방으로 갈반가르 대우자 전투대장 자 썸네일 각 잡고요 이렇게 여기 제법인데까지 썸네일 각 잡았죠 원 투! 원! 투! 오케이! 썸네일까지 잡았다! 나이스! Nice. 과연 다 모았을까? 상대가? <웃음> 다 모았나봐! 진짜 계열받네 아니 노잼이에요 어? 아니 왜 맞냐 이거? 일단 플랜러너 내봐 잠시 빌린 물건이야 약골 파괴자 야, 얘는 안 변하네. 저쪽에 빗 빗동에 가있던 애들은 안 변하네. 이토진배님 뭔가 갈치 일단 돌려봐. 아니 카드가 뭐 도대체 뭐가 남아 있는 거냐 도대체? 카다가 갈치갈치 아아한번더해 그럼 이게 마지막인데요 <웃음> 아까는 왜신성안 해줬어요 아아쉣 미친 랜덤이 야, 아, 랜덤으로 몇 개냐? 아 다섯 개아 이거, 야 이거, 이이겨인거 같지 않은 이거, 뭐예요 근데 상대거이 이거, 이거, 이거, 절대 안 나오는 이이야그거 내거를 죽일 수가 없어 아 템신으로 죽이라고? 그래도 뭐하고도 안죽잖아 어 나왔다 캬~~ 이거지 하나 둘셋넷 다섯 더듭미살 장착 그렇아 좋다. 진짜 귀여워 죽겠네. 아 게임 오버. 가라 앵그리버들 다다다다다다. 와다다다. <웃음> 짜. 짜. 짜. 팔육은 <웃음> 48 야 9구단 8단만 알면 게임을 이길 수 있다구요 너, 참 어? 뭘 뽑아야 되길래 이걸 쓰는거죠? 나가 일단. 와, 구리 포도베인인 이유를 알고 있으세요? 아니 근데 그이 코스면 괜찮을 것 같아서. 아 무섭네. 아형 필드 하나만 더 깔아주면 안 돼요? 필드 하나만. 진짜 필드 하나만 더 깔아. 필드. 필드 뭐 나오면 한. 어, 됐다 됐다. 형님 지나갑니다. 딱 12레. 형님, 제가 갑니다! 웅냥이 개속거라 어, 프로 유튜버 장현재가 나가신다. 멋있다. 야, 형님! 옹냥이보다 먼저 했다, 도을 성공. 어? 아, 좋았다.